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수술이 효과도 없고 <웃음> 불필요한.. 음. 지금 이제가 생각해보면 사실 불필요한 수술이 되어버리잖아 이런 생각 많이 들죠 병소선이라는 음. 그 기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몰랐고 지금 원장선생님이 하실 말씀을 대로라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네 면역을 담당하고 근데 그런 수술을 인터넷에 게 뒤져보면 흔하게 이 나오더라고요. 제거 수술. 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수술이구나 해가지고, 제가해도 관계 없겠구나. 그래 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고 싶은 걸또 찾아서 보잖아요. 아, 내가 수술해야지 맘먹는 사람은 수술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막 정보를 보게 되고, 그 중에 누가 더 수술 잘할까, 이제 요거 찾는 거고요. 나 수술하기 싫을 때 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면은 수술의 문제점을 막 찾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웃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아는 만큼.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는게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 동안에 근무하는 친구는 수술실에 근무하신 거예요. 이제 의사는 아닌데 같이 수술을 하루에 뭐 10, 몇 번씩 수술을 한다니까 그 사람은 수술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나름대로 잘한다는 병을 찾아가서 이제 코골이 무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 수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서 그 비판적인 생각을 보니까 그 수많은 암수술이 무슨 그런 수술들이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나 그 나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온 사람들 오히려 병이 더 도진 사람들 예상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고이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부러지거나 잘라지거나 찢어지거나 뭐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있는 놈을 제거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만큼 이내 몸의 어떤 일부를 어떤 대체 그걸로 다 만들어내거나 할수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얘는 버릴 수밖에 없으면 그런 감수하고라도 버려야 되지만 예방을 위해서 이걸 잘라버린다? 이거는 정말, 정말 그거는 전쟁이죠, 전쟁. 네, 지금까지 정통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